네 안녕하세요 번호포인트 조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중에서 넷서스 취약점 분석에서 발생하는 패킷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서스에 어, 대해서 좀 모르신 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레서스 자동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이해킹할 때 내부 취약점 분석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무료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패킹뿐만 아니고 어,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들 취약점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해킹 할때 이제 어떤 버전 정보들이 좀 잘못됐다거나 아이 버전 정보 보안 패치가 안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불필요한 디렉토리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계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것들을 설정하지 않았던 거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넷서스 칼리리스에서 넷서스를 저희 설치하고 난 뒤에 이제 화면이고 또 한번. 어, 제가 여러 가지를 돌려봤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분석할 것은 메타스포이트 버전 3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분석할 거예요. 자, 여기 메타스포이트 버전 3로 이렇게 검사한 결과이고요. 이거를 살펴보면은 다양한 취약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미리 이제 패킷을 발생을 시킨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네서스라는 도구를 설치했다면은 이렇게 한번 어, 도구를 어, 돌려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패킷을 캡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패킷을 불러왔습니다 어,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웹취약점 도구 여러가지 뭐 닉토나 아르키니 같은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웹취약점 분석 외취약점에 맞춰진 도구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프로토콜 다른 이제 내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것들을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넷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프로토콜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야는 이제 외부 모이에 키보다는내부적인 예, 내부 어떻게 보면 방화벽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부방향 안쪽에 있을 때 어, 우리가 이 같은 동일 네트워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도구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열려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분석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우리가 프로토콜에 대한 통계를 한번 봐야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일 부분을 본그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알고 알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어 앞에 꼭안 보신 분들은 뭐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 네서스 프로토콜을 보면은 다른 웹 패킹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이제 위치를 그 패킷이 많이 발생하냐면 TCP 쪽에 특히 그 다음에 HTTP 쪽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TCP 쪽 어차피 TCP 아래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근데 어 HTTP 쪽에서는 전체에서 보면은 이것도 많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69,000개 중에서 만개 정도가 이제 비율을 차지를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다른 웹 패킹에 비해서는 어, 많진 않다. 에, 비율적으로는 많진 않습니다. 자 근데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이제 뭐 불필요한 프로토콜 다른 게 여기서 와이어샤크에서 분석하지 않는 거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커넥션 정보나 그런 것들 불필요한 정보도 빼면은 상당히 많은 비율들을 차지하긴 합니다 자 근데 다른 특징들을 보면은 다른 그웹취약점 도구하고는 달리 정말로 많은 프로토콜 형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넷 바이스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도메인 관련된 dns를 검사하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dcrpc 리모트 프로세스 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산 컴퓨터 환경을 이렇게 확인하는 여러 가지 패킷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TCP 프로토콜 그 아래쪽에 보셔라도 SSH라는 거 있고, 뭐 MySQL, 그 다음에 SMB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존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프로토콜이 지금 현재 종류들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때 혹시나 공격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런 프로토콜이 다양하다라고 한다면은 후보군으로 이제 네서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 이웹 취약점 도구 이외의 다른 것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웹 취약점 도구는 좀 HTTP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패킷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킷 개수를 보더라도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패킷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서는 뭔가 정보들이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더라도 지금 현재 SMB 특히 SMB 같은 경우는 우리가 SMB 취약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터럴 취약점이나 아니면 은뭐 우리가 워너크라이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터럴 취약점, 워너크라이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SMB 취약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새로운 것들이 좀나 나오는데 멜포원드 패킷이라는 것은 이 와이어 색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심되는 패킷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mysql 쪽에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제 어, 그 어떤 난독화들이 발생을 했다거나 공격 과정에서도 난독화가 이제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어, 실제 어떤 공격 패턴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멜폼 패킷이라는 걸로 이게 좀 살짝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멜폼 캐킷만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 어플라이 셀렉트 어, 필터 기능이죠. 이거를 셀렉트를 하시면은. 어, 나름대로 뒤쪽에서 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상세히 보려면 이제 앞뒤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지만은 이제 이런 정보들을 봐서 이제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으로 보시면은 아 이런 패킷들 같은 경우는 웰폼으로 얘가 분류가 되는구나. 예, 그렇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넷서스에서 공격, 뭐 넷서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동 도구 같은 경우는 그 패킷 안에 어 이런 특징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XML 취약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XML에서 외부 엔트리티, 엔티티 정보들을 가져와서 윈도우즈 정보들을 이제 시스템 정보를 어, 확인할 수 있는가 요겁니다. 그래서 XML 인젝션, 뭐 XML 관련된 그런 취약점을 이제 테스트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넷서스라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더라도 스트링 정보, 어차피 위에서 는 이런 스트링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 뭐, 포함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건 되게 패킷이 많아가지고요 지금요. 그래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스트링 정보에 네서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패킷 안에 지금 현재 네서스라는 그런 패킷 패턴들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요. 그래서 어, 이런 자동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에서 작동을 시켰는지. 그래서 이것이 그냥 취약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메서스나 자동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 스케일링을 돌린 거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현재 막 발생을 하고 있는 거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잖아요 지금 현재 1초 사이에 무려 한뭐한 뭐 한, 거의 한 4, 50번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1초 정도에오 50번 이상이죠 그래서, 거의 보면은 디두스 공격 숫자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HTTP, 아, 아까, 아, 아니고요. 그프로토콜 쪽에서 몇 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또 다른 특징들을 한번 보면은, 어, MySQL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MySQL도 있고, 뭐 있으니까 MySQL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있는가? Yeah. MySQL 검색하면은 MySQL 프로토콜이 이제 분류가 되죠. 음,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뭐 리퀘스트 멜폼 형식의 것들이 여기도 아까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로그 리퀘스트 유저에서 여기에도 특징이 있죠. 바로 이제 넷서스라는 것을 이용을 한 것이고요. 넷서스 쪽에서 MySQL 어노미어스 로그인을 한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넷서스에서 이제 자기들의 네 기술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이 신경을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패턴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어 어노미어스로 연결되는 여부들을 이제 리스판스 값을 통해서 확인한다. 예, 그렇게 확인 그이해하시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텔레사고 FTP는 없습니다. 근데 SMB라는 것은 굉장히 많았죠. SMB 취약점을 이제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결과 값 쪽에서 보더라도 SMB와 관련된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B 확인해 보시면은. 어, 확인이 안 되네요. 예, 두 개가 배치되는데잠시만 어디 있냐. 예. 네, SMB하고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이슈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SMB하고 관련된 것들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139하고 443 포트가 열려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패킷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넷서스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요 넷서스 결과하고 이 패킷하고 여러분들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패킹을 분석할 땐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확인하고 했죠 그래서 리퀘스트하고 패킷 카운터 그 다음에 리퀘스트 시퀀스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카운터 정보를 보드면 거의 다 이제 40 관련된, 404쪽 관련된 것들이 많이 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파일들, 없는 것 파일들이 거의 다 이쪽에서 뜨는 것이고요. 200SS 파일도 굉장히 많이 떴네요. 정상적인 파일이거나, 아니면 강제 리다렉션 되면은 저렇게 20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보낸 것, p u 값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고 포스트 값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요. p 값, 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런 넷서스에서 웹대부 취약점이나 그런 메소드가 p u 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면 은 웹셀이나 그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u 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도 얘가 임의적으로 넷서스에서 파일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킷들이 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티스에서 리퀘스트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요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로그인 전부터 이렇게 쭉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포이트 버전 3 같은 경우 특징이 여러 포트가 열려 있다 그래서 80포트에서만 이런 것들이 패킷 정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닫으시면 은 아, 패킷 정보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릴게요 <웃음> 자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패키지 정보들을 검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는 85, 8뭐 8444, 8 4 3 인데 요 시스템이 정말로 많은 패, 그 포트가 열려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제대로 찾아가지고 검색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있는 그러한 정보들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파일들이 혹시나 존재가 되는가 이렇게 확인들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서스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웹 스캔 도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스캔 쪽에 보시면 이제 뉴 스캔으로 클릭하시면요. 어, 그냥 우리 제가 현재 돌렸던 것은 어드밴스 스캔이고요. 어그 아래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스캔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드밴스 스캔에서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스캔을 돌리면은 웹 스캔과 관련된 것들을 예 돌리 그 패턴들이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려면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어, 패스트트래블 같은 경우나 아니면 크로스이트 스크립트 SQ인젝션은 SQ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요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 패턴들은 어, 우리가 그 아파트 스트럭처 관련된 취약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패턴들이 발생했다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패턴들이 어떤 취약점들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서스 패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패킷을 발생 시키고 하나씩 하나씩 필터 기능,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 통계 정보들,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아이오패킷에서 그 둘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로그래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그 요, 굉장 대량의 패킷을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하지는,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고요. 어 이게 그 소규모로 어떤 FTP나 아니면 이제 텔렛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정도의 수준을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자동 스캔 같은 경우는 패킷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분석하면 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상세하게 보고 있다가 어, 서로 이제 교환되는 부분들 요거는 이제 어, 서로 A라는 것과 소스하고, 그 다음 데스네이션 IP하고 서로 교환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패킷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바로 플러그래픽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분석하면 너무 어렵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들을 좀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도구는 저번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활용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서스 패킷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례들을 마치도록 할게요.